한 유머 사이트에서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많은 참여자들이 적었습니다. 그 댓글 중에 30가지를 좀추약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의 순서를 모른다. 당연히 일 못한 사람은 순서 모르겠죠.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어, 결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일단 시키는 일만 할 거예요. 두 번째, 눈치가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기분을 잃지 못한다. 이거는 좀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동료의 문제가 아니라 일 못할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눈치가 없는 거는 사회생활 자체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은 눈치가 없으면 어, 부지런해서 이쁨을 받거나 일을 좀 잘해야 하는데 눈치 없으면 일잘하기좀 어려워요 움직임이 둔하고 소극적이다 세 번째 이거는 뭐 움직임이 둔할 수 있어요 일을 잘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할수 없잖아요 그죠? 뭐저 같은 경우는 뭐 군대 갔는데 신병이 막 빠릿빠릿 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신병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어, 일 못할 수 있는데 움직임은 소극적이고 둔하다 이런 말 들으면 은 조금 적극적으로 변화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번째 게으르다 머리도 몸도 안 쓰려 한다 생각이 없다 이거는 상대방 동료들을 매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다 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생각이 없다 도, 그런 동료를 둔 분은 불행하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다 일을 회피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섯 번째, 보고할 때 육하원칙 안 지키고 우물거린다 당연히 일에 대해서 잘하면 우물쭈물할 수가 없죠 다 정리가 돼서 또박또박 얘기하겠죠 보고서도 잘 쓰고 발표도 잘 하겠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자신감이 없다 당연히 자신감 없죠 일 잘하는 사람이 자신감 없이 말안 할까요? 보고서잘 써요 보고서 잘 쓰면 발표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안 했다고 보고도 안 한다 야 이거는 큰 문제네요 저도 같이 저희 동료들하고 일을 하지만 시켰는데 안 했어요 그렇다고 또안했다 보고 안 한다 그러면 저는 매우 화가 날것 같아요 네, 진짜 열폭할 것 같아요 보는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에서 네이버 웍스 같은 걸로 해서 하루하루 일한 거를 보고를 받습니다 여덟 번째,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이 없고 남 탓을 잘한다 당연히 회사 직원이 회사 사주도 아닌 데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 저는 어, 이분은 오너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적으신 분이 아홉 번째 이기적이다 어, 이기적인 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것딱 하고서 남한테 오픈 안 하니까요 근데 이기적이라는 거면 그 순간 자기가 같이 일 했는데 그 사람 거리를 다 빼갔을 때 상처받으신 분이 그을 적은 것 같아요 열 번째는 일을 몰아서 하기 때문에 빵꾸를잘 낸다 당연히 차근차근 해도 안될 거를 몰아서 하기 때문에 빵꾸를잘 내는데 저희 회사도 자주 그렇습니다. 몰아서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저희 업무를 하고 밤에는 저는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낮 시간에 어느 정도 업무를 못 보면 은 밤에도 하는데 항상 그러면 늦은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조금 당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일의 중요도와 순서를 모른다. 아까 1번과 똑같아요. 중요도와 순서. 경중을 몰라요. 이게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나중에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일의 중요도 순서를 모른다. 지금 두 번째 나왔어요. 1 2 번째 이해력이 떨어진다. 요거는 아마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적으신 거는 상대방한테 몇번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한 명은 잘 알아들는데 이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옆에 사람 물어봐요 뭐야, 뭐라고 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마다 속상하니까 뭐 이렇게 적으신 것 같아요 13번째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전체 업무 중 어떤 과정이고 내가 이 일을 하며 이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지 못한다 이거 1번 11번 13번 네 중요도 순서 비슷합니다. 어떤 영향일지. 당연히 이거 제대로 못하면은 어떤 빵꾸가 나서 누구한테 혼나고 뭐 이런거 당연히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그런 얘기를 생각 못하는거예요야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되지? 야 몰라 그냥 넘어가자. 이런 분들 안됩니다. 열4번째 집중하지 않는다. 일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집중하지 않 안하는 편이 많아요. 뭐 외국같은 경우는 업무 보면서 점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막 햄버거같은거 먹으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한국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점심밥 먹고 커피 먹고 좀 쉬다가 들어오는데 집중 할때가 많아요. 근 집중해야할때 안하게 되면은 같이 프로젝트 하는 분들의 업무 효율성도 같이 덩달아 떨어집니다. 열다섯 번째 구상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업무에는 마감이 있기에 막판에 몰아서 하다가 결과물이 좋지 못함. 회사에서는 업무의 질 만큼 시간과 효율이 중요하다. 아, 이분은 관리자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업무의 질 만큼 시간과 효율이 중요하다. 정말 당연히 몰아서 하면 안 좋죠. 몰아서 하면 안 좋은데도 거기에다가 회사에서 업무의 질 만큼 효율도 중요하다라는 것은 관리자 입장으로 참 좋습니다. 이런 직원이 있으면은 중간관리자로 아주 저가 받겠네 열 여섯 번째, 이거는 오너마인드예요. 책임감이 없고 자기 일처럼 안 한다. 세상에 자기 일은 무조건 자기 일에 관련된 거예요. 회사 일은 자기 일이 아닙니다. 물론 대표는 아니겠죠. 열 일곱 번째, 시간 분배를 못한다. 중요한 일을 미뤄두고 안 중요한 일에 시간을 소비한다. 아까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프로세스도 그렇고 1번, 11번, 13번, 17번은 비슷합니다. 시간 분배 매우 중요해요. 이게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데 그런 거를 잘 못하면은 나중 되면은 분명히 빵꾸날 확률이 크죠 열여덟 번째 피동적이다 자기 일인데 남 일인데 이야기한다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자기 일인데 남한테 막 물어보고 그거 남한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어, 예전에 미생에서도 나왔죠 남한테 시켜놓고 그일 정리되면은 자기 일처럼 하는 분들인데 이거는 고참이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피곤하고요 후임이 그러면은 일단은 잡아야겠죠 열아홉 번째 이거는 좀 고참을 좀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요 물어본 거또 묻고 묻고 한다 정말 몰라서 하면은 큰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참을 괴롭히는 거는 물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스무번째 한 가지 일을 시키면 그 일만 한다 어, 아주 나이스한 직원이에요 하나라도 잘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일 잘하면은 계속 업무가 과도하게 드러납니다 스물한번째 이거는 많이 고쳐야 돼요. 기분 나쁘면 표정에서 드러난다. 이거 기분 나쁜다고 표정이 드러나면 은 회사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맨날 왜 인상 쓰고 다니냐. 쟤는 왜 웃고 다니지? 그러면 좋은 일 있나? 이런 것처럼 회사에서는 자기의 표정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스물두 번째. 일을 못할 때 핑계가 많다. 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일단 핑계 많은 분들은 계속적인 핑계가 됩니다. 늦어도 지각을 해도 핑계를 대고 월차 쓰고 뭐 연차 쓰는데 좋은 얘기 하라 계속 핑계를 대요. 근데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늦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더 편해요. 제가 이제는 마3 에 넘다 보니까 아재 마인드 일 수도 있는데 어, 핑계가 있는 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23번째 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당연히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프로세스 이해도 부족하다라는 거는 일이 잘 진척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진척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잘 이해하고 그걸 갖고 시간 안에 잘 정리해야겠죠. 스물 네번째. 이거는 회사하고 적합하지 않은 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를 오래 했는데도 숙련도가 오르지 않는다. 참 속상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숙련도가 오르지 않지? 네, 일머리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이게 일머리 좋은 사람과 공부 머리가 자르다, 다르다는 게 뭐냐면 정말 똑같이 일을 배워도 누군분 잘해요. 몸 쓰는 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머리 쓰는 거잘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잘하면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두 가지 다 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25번째 5분 할 일을 30분 동안 한다 고참들은 이미 일을 거쳐온 사람들입니다 시간 배분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몰아왔을 때야 그거 됐어? 했는데 아직이요? 야 아직도 못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일을 이게 만드는데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 되면 은 만든 거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데그 보면은 아 얘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일에 집중하고 있구나 라알 수가 있습니다 26번째 마무리 안 하고 일을 미룬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완벽하게 되면 정말로 일하는데 수월합니다 일 미루면 안 돼요 네. 27번째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는 내용이라면 자기 일 제끼고 훈수 두고 싶어한다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 특징일 수도 있어요 오지라퍼들이 기본적으로 이일저일 일 조금씩 다할줄 압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할줄 아는데 훈수 하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훈수하면 은 감사한 거죠 고맙죠 근데 자기 일도 못하면서 훈수 두면 은 일이나 똑바로 해 이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28번째 이유 없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유 없이 자기 주장이 강하면 은저 어, 같은 경우는 피할 것 같아요 내면 다툼이 나거든요. 예전에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막. 자기 말만 오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수긍하다가 자꾸 이제 피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만 하면은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도 닫고 마음도 닫게 되더라고요. 29번째,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일과 상황을 만들어요. 자기가 권한이 없어요. 그럴 권한이 없는데, 그 권한을 뭐 이런 거예요 뭐 영업사원이 그거 괜찮은데 제가 회사에다 얘기해서 무조건 팔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 필요하지 않아요 안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권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30번째 어, 처음과 30번째는 비슷하네요 네 약속시간 마감 안지킨다 그러니까 제가 이세 가지 30가지를 다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얼굴 표정 생글생글 웃으며 일도 이해도가 있고 자기 적극적으로 마무리도 잘하고 그리고 책임질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 권한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어, 최고의 동료 요나 후임이 되겠죠 후배가 되겠죠 이거 자살한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열심히 살것 같은데 창업을 할것 같아요 네. 오늘 기존의 교육 제가 여, 유튜브 찍을 때하고 좀 다른 내용으로 좀 왔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온라인에서 많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오늘은 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오늘 되게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학원도 안 가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딸이 둘인데 정말로 나라도 힘들고 저희 회사도 그렇게 뭐 그나마 해외에서 들어오는 일 때문에 괜찮은데 이 오래 간다고 하면 은 정말 큰 타격일 것 같아요. 어, 시청자분들도 힘들고 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지만 화이팅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시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